허브는 요리, 화장품, 향기용, 가정용, 건강 의료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아무만은 영국 메디컬 센터에서 사용 중인 메디컬 허브를 안내합니다. 오늘의 허브는 캐모마일입니다. 캐모마일은 과학적 사용 및 연구를 통해 다양한 치료, 미용 및 영양 가치가 알려진 약초로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캐모마일의 학명은 Matricaria recutita. 학회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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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라이 캐리어 리커티터의 유효작용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근육이완작용, 신경안정, 항알레르기, 항염증, 항균 등이 있습니다. 메일라이 캐리어 리커티터는 수면의 대표적인 허브로 알려져 있으나 항알러지의 대표적인 약초로서 염증, 항균, 진통, 항이스타민 작용을 합니다. 또한 소화계에도 도움이 되는데 소화불량, 설사 및 메스꺼움, 구풍작용 등에 사용되며 외부적으로는 입, 인후, 눈의 염증 및 상처, 피부 발진, 대상포진, 치질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위의 자료를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메디컬어브에 마시는 방법 등더 자세한 내용은 아모마자연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마자연주의에서 메디컬어브를 만나보세요.